아이고 아이고 이녀맨 로블록스 아 오랜만에 샤워나 해볼까? 아 요즘에 샤워를 안 해가지고 머리가 이거 너무 떡졌단 말이야? 리아야 어? 네? 뭐? 너 샤워 안 한지 얼마나 됐어? 한한 한 2년 반 정도 된거 같아요 이야 그 배꼽에 때낀거봐와 네? 타월 갖고 와와안 되겠다 너는 진짜 오늘 딱딱 빡빡 밀어야겠다 쟤 빡빡! 아? 얼굴, 얼굴도 그냥 가 눈, 코, 사라지게끔 밀어야겠네 이거? 아, 샤워하기 싫어~~ 아니 이게, 이게 무슨 냄새 이거? 어디서? 부린내가 난다? 아, 아 이게 무슨 냄새지? 아아 아! 머리에서 나는 냄새였네! 안녕, 얘들아! 야... 너는 안 되겠다. 응? 음? 응? 왜? 안 되겠다. 오늘 너희 둘다 내가 때 밀어줄게. 따라와. 야호. 좋아. 때를 밀려면 은이 타워 뱅 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? 목욕탕 가는 길이야, 한마디로. 어? 목욕하는데 이렇게 어려워? 아어디나 여기서 이게... 냄새 나지 않냐? 어? 이거 뭐야? 타월인데? 타월? 어? 타월이네? 하... 아, 야, 야, 야 여기도 좀 문질러 문질러 발좀 닦고 이렇게 닦고 아 진짜 니네 냄새가아난 샤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샤워. 때랑 헤어지기 아쉽단 말이야 <웃음> 야 오늘 어? 샤워하고 미호 때로 막국수 해먹자 안 되겠다 더러워 니 <웃음> 네, 배꼽이나 봐 배꼽 안 민지 얼마나 됐어 너 되고 안는지 얼마나 됐냐고. 2년 정도 된것 같아. 당신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으실 건가요? 여기가 진짜야. 아니야. 여기가 진짜야. 여기가 진짜야. <웃음> 여기가 진짜야. 그래 미호야 잘 내려왔다 너 타월 좀 해서 빡빡빡 밀어. 당신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으실 건가요? 아까 했죠. 오케이. 자얘들아 위에 올라가면은 어 너희들의 때를 불릴 수 있는 무언가 있겠지. 빨리 올라가 보자. 얘네 진짜 샤워가 필수야 봐봐 와얘 어, 배꼽 떼봐봐 급쵸자 두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픈길과 회오리맵 난 아픈길로 가겠습니다 회오리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 좀 많이 아프겠는데 근데 때가 막 벗겨지는 기분인데 역시 역시 어우 욕조타워야 어우 때가 그냥 벗겨져요 똥 땡글땡글한 똥도 싸면서 가고 얘들아 몸잘 닦으면서 봐야된다 여기통에 어, 어, 아, 여기, 의가들이 야야 여기 올라오면은 그 제작자님이 사은품으로 휴지 세트를 주네요 시 휴지 세트 잘 닦고 다니라고 됐다 뱅글뱅글 돌면서 어 미호 거기서 그래 그래 그래 잘 밀고와 때좀 빡빡빡빡 밀고와 내밀이 아줌마 찾아요 음.. 내밀이 아줌마 없고 내가 밀어줄게 빨리 와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 됐다. 이제 사은품 받아가 휴지 세트야 음.. 휴지 세트 좋아요 리야야 빨리 배꼽대 밀어야지 배꼽에 때가 왜 이리 많아 너 어.. 이거.. 나.. 나의 이.. 씨앗이야? 씨앗? 뭐야? 씨앗? 아. 어. 살좀 빼고,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? 이게 때야, 때야, 살이야, 둘 중에 하나만 해. 몰라. <웃음> 이게 뭔데, 내 배에 있는 게. 제약자와 부제적자의 관계는? 쌍둥이 아닐까? 친구다. 자, 제약자와 부제약자의 생일은? 이건 쉽지. 7월, 1월 7일. 오! <웃음> 그냥 찍었지 뭐. 랜덤블럭 고르시오. 뭐지? 둘중 뭘까? 아나 이지선다 싫어 싫어 나 아, 이거는 무조건 오른쪽 <웃음> 구독 내가 볼 때는 길이 아무래도 투명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? 여기 왼쪽 길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도 치트길을 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아 안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길이 여기 투명 길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치 그치 오. 투명 길이 있지 자 제작자와 부작자의 나이는? 이거는 쉽죠? 13살입니다 <웃음> 그냥 맞춰요 저는 찍시이거든요 대단해 자 그리고 이거는 아픈 블록 같은데 빨리 아, 안 넘어가면 은 어. 죽어요 오케이. 오 죽을뻔 했다 자 여기서 천천히 가야 돼피좀 채우고 가자 이거는 와 이거 조심 떨어져야 된다 너무 긴장만 안 하면 오 <웃음> 여기서 뭐하세요? 어? 올라가세요 아 낚시였구나 <웃음> 낚시였습니다 아. 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아무래도 비밀길이 있는 것 같아 여기는 가짜고 아 여기에 미세하게 사다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 역시 비밀 길이 있을 줄 알았어 뒤로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완전 함정 맵인데요 잘 풀어야겠는데 목욕카 러카로 가야 되는데 여기다 여기 어을또잘 봐야 될것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서 오. 아래로 떨어지기, 오케이. 오. 오. 나는 역시 천재야. 뭐야 <웃음> 너가 뭐 천재야? 우리가 닦겠는데. 뭐야, 내가 알아냈는데. 오! 뭐야, 여기? 자, 우리 다... 세이브존이야. 와, 아, 다음 단계 왔다. 와, 편안 드디어 얘들아, 목욕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! 아, 짱 싫어! 아, 너무 좋다. 안 돼, 배꼽에 어. 있는 씨앗이 녹고 어. 있어. 아, 씨앗이었어, 그거? 오 어. 저거 식목일에 심은 거잖아. <웃음> 식목이에아 <웃음> 어쩐지 이좀 <웃음> 싹이 피어날까. 자, 일로쭉 가볼까. 이거 아무래도 린스인 거 같아. 스킨, 샴푸 이런 거 같은데. 이거는 뭐지? 치약? 치약? 이건 뭐야? 치약? 자, 회오리 1인증으로 해야 되는 회오리. 됐고 깨고 음. 이거 뭐야? 이거는 회오리인데 어렵다. 좀 점프하고 어 미호, 왜 이렇게 잘해? 오늘 저게 좀 실력이 좀 늘었다. 어, 통먹다 오늘, 오늘, <웃음> 오늘 목욕하고 싶어. 잘면안 돼. 이래서 어, 요맨이 뭐야? 왜 이렇게 잘해? <웃음> 목욕을난 진짜 하고 싶어도 깨는 거야. 목욕해야 돼. 오늘 목욕... 어, 리아야! 오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어? 방송인데, 여기다 똥을 몰래 싸으면 어떡해? 와, 너 근데 진짜 똥 닮았어.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수분감이 좋아? <웃음> 더러워! 헉! <웃음> 질멘질하다 오늘 뭐 마셨나? 목욕 특집인데 더러운 애. 아, 너무 더러워! 아, 목욕을 해야 되니까. 오! 뭐야, 왜 이렇게 빨라, 이게... <웃음> 와, 나 진짜 깜짝 깜짝 놀랐네? 아, 세면대입니다, 이거는. 세면대인데, 물도 나와요? 어, 물도 나와. 물 나오는 소리만 나오네? 자, 여기 왔는데요. 제가 볼 때는 둘다길 아니고 가운데입니다. 역시! 헷갈렸다고. 자, 여기서 아픈 불러 피하고. 어! 리아 떨어졌다. 아무래도 오늘 목욕할 사람은 나 혼자인가? 역시 더러운 게 짱이라냥. 자 이번에는 물 색깔로 변했다 좀 약간 좀 지저분하네요 이맵 어! 이게 뭐야! 어! 여기 약간 세면대! 세면대가 있습니다 위에 스킨 로션 같은 것도 있고 샴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욕조가 있고 그리고 어 이거 화장실 타일이에요 화장실 타일 바닥 드디어 화장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가요 너네들은 아무래도 오늘 목욕하기 싫은 것같아 아니요 저 거의 다 왔어요 아! 아이고 나 먼저 가야겠네 오. 와 여기 보글보글 나오는 욕조가 있네요 아 드디어 목욕할 수 있네 아 시원하다 리아도 같이 목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원하다 이제 우리 남탕 여탕 골라야 될거아니야 저는 여탕이 야우 안 돼. 그건 범죄야. 그 여탕이 야우. 자, 앞으로 쭉쭉쭉쭉 가면서. 자, 오케이. 됐다. 물 타고 올라가서 오! 오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. 이거 어디야? 어떻게? 어떻게? 아,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다시 해야 되네? 아, 나완전 실수. 이건 어떡해? 처음 처음으로 왔어요. 응? 초말? 안녕하세요. 자, 아무래도 안 되겠다. 나 혼자 가야겠다. 와, 길이 여긴가? 아, 이거, 이거 어딜, 어딜 로나 여기 반대편인 것 같은데, 내가 볼 땐. 으아! 와! 와, 뭐지? 길이 어디지? 와, 나 진짜 많이 왔다. 나 길이 가늠이 안 가. 다시 올라왔습니다. 태초부터. 제가 볼 때는. 아! 아! 아! 아! 여기 길 아닌가 봐. 자, 여러분들. 여기 길 아닌가 봐요. 자,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어요. 계속 떨어졌는데. 여기 길 아닌 거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. 목욕은 여기서 실패인 것 같아요 목욕, 목욕 못했다 오늘 타워 못 깼다 무슨 에러가 있는지 저기 절대 못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.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